우바리! 네. 율무 좀 불러줘 네. 상아 먹자와 율모 우바리 언니한테 가세요 눈소야상자상자 상암 둥이에도 눈이 자박자박와 예쁘다 상암 자이 상암 상다이암상 자리 아, 수상 차량을 하러 갈 건데요. 바로 여기서부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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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라 연기는 무조건 채취 파요 아, 난 너무 예쁜 공주야 이렇게요. 어. 여기 밑에 물고기가 살아요. 이번에는 드레스를 입을 거예요. 아. 아, 추워요. 놓을까요? <웃음> 네, 음. <웃음> 이게 더뭐 편하게 오, 맞아. <웃음> <웃음> 오, 따뜻해. 아파. 너무 이게 너무 바늘바늘 떨어서 손, 손 한번만 보여주세요 손왜왜 <웃음> 왜 이렇게 떠시는 거예요 아, 너무 싫어요 바늘 할 텐데 저저 천을 잡아요 천이 안 좋은 리이에요 좋은 물이고 와 이거 진짜 놀워 꼬리를 조심해야 돼요 네. 네. 네. 네. 위에 봉 없어? 없어, 박수 없다, 이러로 왔다니까. 저 약간 바위 위에 붙어 있는 굴 같아요. <웃음> 색깔도 약간 석화 음, 석탄 굴 같아요? 아니 굴안 같아요. 이뻐 이뻐. 감사합니다. 촬영하면 물에서 눈을 떠야 돼가지고 눈이 이렇게 빨개져요 <웃음> 어. <목소리도> 정신좀 보세요 시동도 안 끄고 내렸습니다 나참 아, 어이가 없네 <웃음> 고사는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해서 했으나 철값이 <목소리> 네. 특별히 주문한 사람들한테만 받는 것인데 이 정도면 멧돼지도 한 번에 쓰러뜨릴수 있을 겁니다 Dari kiat, s